안녕하세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파트값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 저는 지난 두 영상에서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비싼 이유 10가지 1편과 또 2편에서는 그런데도 이렇게 거품이 많은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라는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야기 할 것도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로 오늘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합리적이지 못한 아파트값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실제로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누구보다도 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지만 몇가지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두 영상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했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불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첫번째로는 시행사의 비용 두번째는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 세번째로는 위험부담금 네번째로는 홍보비 다섯번째로 분양대행료 여섯번째로 과다한 장식비 일곱 번째로 과다한 인테리어 비용 여덟 번째로 분양가의 투명성과 합리성 아홉 번째로 프리미엄또열 번째로 아파트가 폭등한 가격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가운데는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비용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나 또는 알면서도 별수 없이 소요되는 비용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아무리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열광하는 것 같지만 점점 가구수와 인구수가 줄어들고 또 예전과 달리 집에 대한 의식이 변해가는 이 시점에 위에서 시작한 불필요한 거품들과 이런 아파트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1 1 번째로 집이란 무엇인가 또1 2 번째로 반값 아파트는 가능한 것인가 또 열세번째 아파트 위주의 주택정책 아,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텐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열한번째 집이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집은 무엇입니까? 집이란 원래 자연과 사회적 침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건물입니다. 가족들의 단란과 행복을 갖고 는 공간이고 그래서 거주수단이고 사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이 부동산적인 사는 매매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집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수단으로서보다는 부동산적 개념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 집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집이란 사는 것,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적인 것이 아니라 사는 곳 사람이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거와 달리 집을 포함한 현대 건축은 사업성과 경제성이 중요합니다 중세시대의 성당이나 궁전 우리나라의 사찰이나 궁궐 같은 건축물들은 건축비나 건설기관이 구애받지 않고 건설되었습니다 사업성과 경제성보다는 종교나 정치적인 목적이 우선시 되는 건물이기 때문인데 하지만 현대건축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작품성 있는 건물이라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경제성이 없다면 실제 건축물로서 실현될 수가 없으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이며 그 누가 손해를 보며 건축을 하려 할 것입니까?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고 이런 의미에서 집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많고 땅이 좁은 나라에서는 집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거주수단보다도 더 강조되지 않을 수없게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본적인 경제 논리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당연하게 된 것이며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죠. 이로 말미암아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집은 부동산 상품이 되었고 그런 흐름을 강하게 추동시킨 것이 바로 이 아파트라는 집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아파트는 주격화된 거주 상품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것이고, 그리고는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또는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어 부동산 투기로 변질되고 사회문제로까지 비약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졸부나 복분이라는 전설적인 인물들이 탄생되었고, 집이 투기 세력이니 재테크 수단, 돈 버는 수단으로까지 변질된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언젠가 거품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비정상은 정상이 되기 마련이고 기체를 머금고 부풀어서 속이텅빈 거품은 금방 사라져버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공기가 빠지게만 하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배꼽이 배보다 큰 것은 분명히 비정상이고 그런 배꼽을 가진 동물은 잊지도 않고 있다 해도 곧 죽게 마련입니다 이런 비정상을 모르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거품을 없애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되고 더 이상 졸부나 복부인 같은 전설적인 인물들을 양산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또다시 와서는 안되는 것이죠. 사실 모두가 배보다 더큰 배꼽과 거품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도 했죠. 정부도 건설회사도 사회도 또 그런 아파트를 사겠다고 원래든 사람들 모두도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장본인들이죠 그러므로 모두가 나서야 하고 그 장본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모두가 나서면 거품은 사라지는데 정부나 전문가들은 정책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꼭 아파트만 고집할 일이 아닌 것이죠 모두가 나선다면 못할 것이 없고 이제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번째로 방값 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때 정치권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반값, 아니 반의 반값 아파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반값 아파트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정책기조를 확고히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금자리주택, 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가 이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고 그위에 지은 건물만 분양해서 수요자는 건물만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면 된다는 것이었죠. 시세의 반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토지와 아파트 모두를 사야 하지만 반값 아파트의 경우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임대를 받고 아파트 건물만 구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주장들이 정말 가능한 것일지 언젠가 이 말이 또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나 전문가들은 아파트로만 쏠리고 있는 주택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집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같지만 아파트가 아닌 집에 대한 수요도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살고 싶어도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또 아파트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층간소음 등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파트에서 못살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아파트가 이렇게 폭등하기도 하고 아파트가 이렇게 많기는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집도 많습니다. 바로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같은 집도 있는데 이를 위한 보다 나은 주택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집들을 위한 도로와 주차장, 공원의 확장 등 환경개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런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줌으로써 동시에 아파트로만 몰리는 사람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이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아파트의 거품을 제거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위주로 된 주택정책을 바꿔서 오히려 유럽처럼 아파트보다 이런 주택으로 구성된 마을과 지역을 살리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더 치중해야 할 주택정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아파트를 더 이상 마구 지어대는 것을 방치하거나 아파트 위주로만 모든 주택정책을 펴서는 안되는데 그것은 세상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아파트면 충분하고 아니 인구 대비 물량은 이미 넘치고도 넘치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아파트 값을 때려잡는다고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지금은 아파트 값이 오르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이런 거품이 빠질지도 모릅니다 방값 아파트를 위해서도 아파트가 아닌 집들에 대한 정책을 펴야 하고 아파트에 살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을 위한 집 아파트보다 마당이 있는 집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 자녀들을 층간소음에서 해방시켜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 등을 개발하고 도와주는 주택정책을 펴는 것도 아파트 값을 잡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아파트값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건축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어, 이거는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었고 특히 요즘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시대에 아마 이런 얘기는 어울리지 않는 걱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